맥도날드에 그렇게 자주 오는 편이 아니거든요. 이제 자주 올 이유가 생겼어요. 맥도날드 치킨 샐러드에 국어진 여자친구 때문에요. 좋은 변화. 맥도날드 프시 플러스. 오늘 전 빅맥을 더 자주 먹게 돼서 좋아요.